한국전남 여수시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주일 동안 물고기 123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25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관내 3지역의 20여 개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주일 전부터 집단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 폐사는 남면 화태도 돌산읍 예교와 군내 등 모두 3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민들은 지난달부터 저수온이 이어지면서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 아오무리현에서 정어리떼가 집단 폐사 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거에도 아오무리 현에서 정어리떼가 집단 폐사를 한 후에 강진이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 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아오무리현의 해수온이 사도로 차가워서 집단 폐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896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8.5의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아오모리현에서 정어리떼가 집단 폐사를 했었습니다. 1896년 지진으로 인하여 쓰나미는 38m 사망자는 2만 0 0명이었습니다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30년 내에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인 90% 이상입니다. 아오모리현 내륙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30년 내에 최대 1%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해어가 때로 밀려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한 마리씩 해안에서 발견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지진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심해어가 일본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이유는 지진 전조현상보다는 먹이를 찾으러 해수면까지 왔다가 파도에 해안으로 휩쓸려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해에는 부족한 먹이를 찾거나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표층에 올라왔다가 파도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진과의 연관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